네 여러분 사랑을 흔히 타이밍 이라고 하죠 과연 타이밍 뿐일까요 그건 아니지 음, 아니 아니 아니라오 사랑은 타이밍 보다도 인연인 것같아 아무리 타이밍이 좋으면 뭐하나 어, 나랑 안 맞으면 못 가는데 아무리 타이밍이 안 맞으면 뭐, 하, 어, 뭐 어때요 뭐어언젠간 만나야 될 인연은 만나지겠다 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어, 왜, 왜 뜬금없이 나이 자랑이냐고 아이 나이는 자랑하는 게 아니지 근데 제가 노래들이 생각나는 노래가 다 구닥다리야 구닥다리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어, 꼰대여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 노래 저 아는 거 많아요 어, 저 비트도 쪼개요 그런데 왜 자꾸 옛날 노래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옛날 노래가 서정적이에요 음 아주 감성 을 갖다가 자극하는 뭔가 있어 가사 하나하나에 오늘 제목도 노래 가사예요 어떤 노래 가사냐 라고 한다면 옛날에 대학가에 나왔던 그런 노래야 근데 제목은 잘 모르, 모르겠는데 그 아마 제목이 그리움이 다 가기 전에 일걸 음 오늘의 주제예요 그리움이 다 가기 전에 살아간다고 말해줄까요 라는 거예요 음, 기다림에도 저기 뭐야 그유효기간는게 있잖아 골든타임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갖다가 어,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오면서 기다리잖아 피눈물 흘러나오면 원수인가? <웃음> 아, 갑자기 서정적이 됐다 말이 3000% 빠졌네 암튼 가슴에서 눈물이 비가 되어 흐르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우리가 인연이라면, 음,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줄까요? 그런 거죠. 암튼, 자,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웃음> 액면만 보지 마, 액면만. 이, 이 저기, 저기 액면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끌리는거 했어요? 끌리는거 골랐죠? 그럼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줄까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봐요 하. 첫번째 가슴 다 무거워 어, 여기는 진짜 마음이 하루에도 천리를 오고 가네 음 그런거 같아요 잊어야지 잊어야자면서도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뜻대로 안되는게 이게 문제다 어, 그 사람은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 이길 생각하지 마. 어, 이길 생각하지 말아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굽히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뜻은 뭐냐. 안 돌아온다는 건가요? 라는 음, 물, 물으시는 분들 있잖아 그건 아니고.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이것 때문에 모른다 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어, 그래서 카드를 뽑아봅시다. 어,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거 있, 이런 거 나오면 조금 불길하거든? 근데 이거 옆에 이게 나왔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야.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이 여자여서 수십 번 변하나요? 아니지. 남자도 수십 번 변해요. 어, 뭐 남자라고 뭐, 나, 뭐 여자의 마음만 갈대인 줄 아세요? 요즘에 어, 남자의 마음도 갈대라오 어. 여자 남자 가르지 맙시다. 물론 여자가 감수성이 더 예민한 적도 있지만 요즘은 남자도 여자 못지에게 감수성 예민한 사람 많아요. 음.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사람이 확 잘랐나? 어. 아니면 이 사람 말참막 어. 말이 많다 라기보다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이 사람은 말을 압축시키는 재주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너 외모가 그게 뭐야? 어,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맨날 맨날 이렇게 하는좀 짜증나고 좀 가볍잖아? 이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머리 헤어다, 하고 다니까 뭐, 빡빡 밀어버려. 막 이러다던가. 어, 말을 압축한다. 어, 알집 있으면 풀으면 되는데, 이 사람 컴퓨터에 알집 없나? 아. 미안합니다. 아이, 카드 자체가 너무 크고. 한번 웃읍시다, 우선 웃으면 보기와요. 음, 어디 보아, 보아. 아, 이 똑같은 거또 나오네. 이런 된장. 여기 봐요. 여기 똑같은 거. 첫 번째로 나왔죠? 나이 카드 계속 속는 거 봤죠? 그게 뭔데요? 라고.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어,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음, 힘들어 죽겠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모든 부분에서. 음, 모든 부분에서 저기 막그 밤에도 사랑할 때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 왜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행군 할수 있지 어, 나의 리밋은 여기인데 이 사람은 얼리미티드야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런 거다라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래 어, 이 사람은 자기가 맘먹은 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이 사람의 룰은요 어, 무슨 지하 병커야 잘안 변해요. 어. 그러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나, 화가 나서 헤어졌다, 그러면 좀처럼, 여러분이, 뭐 진짜, 아, 어, 반스 벗고 소리 질러도 안 돼. 음. 아, 소리 벗고 반스 질러인가? 암튼,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야. 어. 아.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이 사람에 비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 끌린 이유가 있기는 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인내심이나 어떠한 그 사람을 사람을 갖다가 배려해 주고 그런 건이 사람보다 월등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장단점이 있잖아 어이 사람만큼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 주고 참고 어, 누르고 막 이런거는 돼 그렇지만 이 사람만큼 강하게 밀어 붙이는게 없어 음,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그냥 맥없이 끌려 들어가는게 아닌가 어. 상 치워! 탁치고치고 빨리 들어와! 그래서, 오, 1분만 내줘봐. 안 들어오고 뭐해! 그러면, 아, 알았어. 하고, 씨, 끌려 들어간다라는 거야. 음, 그 정도, 어,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하고 이런 게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팍! 돌아섰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지는, 지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그렇게 못되게 하면서 나는 고작 마음에 있는 말그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돌아서냐 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요 어이 사람의 그런 점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어, 이 사람의 또 그런 점을 또 사랑하면서도 내 마음 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은 지금 현재는 그래 내가 그래 나도 새 인생 이 사람을 떠나서 어, 나도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샘내강을 하는데 그 런닝머신 있죠. 런닝머신에서 아무리 뛰어도 뭐 앞으로 가집니까 제자리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어, 제자리걸음이고 이 사람을 다시 딱 찾아와서 입을 까라 그러면 여러분은 착 입을 까는 거지 뭐. 음, 어쩔 수 없다. 음,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오나요? 라고 하면, 여기는요, 올것 같아요. 음,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온다. 근데 왜 오기는 온다라고 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어, 여기는 다시 오는 게, 어, 좀 확률이 높아요. 이런 성격에 어느, 어느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개나, 이 카드, 이게 저기 말, 7 8개예요 하나에. 어, 78개, 여기서, 어, 78개에서 이건 딱한 장밖에 없는 카드고 지금 여기 78개에서 이 카드도 딱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힘 카드가 두 개나 나왔다라는 거야. 음 이사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본다라면 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내나 어떤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어 베풀어주고 보살펴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끌려온다라는 거지. 어디 가서 이렇게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어디 가서 만나겠냐라는 거야. 이 사람은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많아서 하나도 안 내려놓으라고 둔다라는 거지. 하나도 안 내려놔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갖다 제안을 하면 이사람거 그거 하나도 안 들어줬어. 음, 다뭘 하면 안 돼. 어, 나 이, 이거 해야 돼. 너도 이렇게 준비해. 딱뭐 이런 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뭐 할, 하나 할 양심에 이 사람이 컷. 어, 그거 할 거면 나가 죽어. 뭐 이런다던가. 그게 죽을 일이야? 뭐 그, 그런 거죠. 응. 근데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 올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응. 여러분이 이, 사람이어야 이 사람이어야만 돼. 그렇게 힘든데도 이 사람이어야만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선생님 전 너무 힘든지 저는, 제가 왜 그럴 거야?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고요. 결정장애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되 되게 되게 되게 힘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향의 조화가 맞는 거 아닌가? 음 음향의 조화가 맞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 분들을 갖다가 즐겁게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가끔씩 또 아재 개가 같은 것도 가끔씩 하지 않나요 음 재미는 더럽게 없어서 그렇지 암튼 자기는 그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의 개그는요 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 박수 쳐줘야 돼 어, 박수 안 쳐주면 어한 100년은 다시는 그게 가안 쳐. 음. 여러분은요, 이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건 맞아요. 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탁 열어보면요, 그, 그 사람의 몸을 갖다가 진짜 물리적으로 수술한 거 말고, 진짜 마음을 갖다 수술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수술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열어보면요, 아, 그냥 몸속에 그냥 죄다, 어, 그, 저기, 뭐야.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 스트레스는 스, 스트레스대로 받고 음. 그 여러분 스,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저기 뭐 그치 일도 하겠지 만약에 이게 결혼생활이다 라고 한다면은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어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부부일수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지 어. 제 딸이 한번 갖다 바치고. 어. 여기도 이게 또 나오잖아. 요 이게, 이게 두 개씩 나오잖아요. 제 딸이 한번 갖다 바쳐야지 못하있어 선생님 전 반항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반항하면 은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가? <웃음> 어이가 없죠. 어, 여러분은요. 이 사람만큼 강하지는 못해. 그치만 여러분 그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여더, 여러분의 부드러움이 결국은 이 사람이 끌려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겠다. 사랑한다는 말을 할것 같아요. 음, 저기 막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어, 말로는 뭐 어떻게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음, 지금 막 올려고 망설이고 있어요. 어, 왜 그러냐? 이 사람 멀리 있어요? 롱롱 뭐 롱, 저기 막 롱디예요? 롱디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 어, 뭔가를 갖다가 이제는 음, 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내가 마음먹은 걸 갖다가 이제는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제외가 가능하겠다 다좀더업그레이드돼 어, 그렇지만 이게 쉽게 오질 않아 또 어, 얘도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워 엉덩이에다가 뭐 자석 달아 놨어 누가 누가 더 오래 눌러 앉아있나 뭐이 뭐이 게임에 눈치 게임에 암튼 근데 결국은 여긴 해피엔딩 될것 같은데. 음, 일본 카드는 해피엔딩이다. 오래간만이다. 와, 와, 나 진짜 이 카드 읽으면서 조마조마했어. 어, 자오지간, 어, 우리지간 어, 지금 그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줄까요? 한번 예스. 어 예스다라고 봐요. 어, 이 사람이 조금 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막어뭐 막 군대 뭐 조교야 뭐이 저기 막 기밀병 훈련 시켜 그런 거 그런 게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겠는 부드러워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심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사람 나름 이 사람 성격 안에서 최대한 부드러워질라고 어, 최대한 아이스크림 같아질 솜사탕같이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음, 내가 그랬잖아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어, 이긴다고. 여러분 저기 운 내시고 시간이 좀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미 온 사람도 있어요. 이미 온 사람도 있고 만약에 이게 연애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연애도 그렇게 막 생기발랄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 음. 그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참, 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사람은, 음, 여러분한테 따뜻한 소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사람도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기, 만 여러분 기운 내시고, 1번 카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미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다 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아 줄까요 라고 한다면 이게 웬일일까요 어, 왜 오다가 말지 왜 오다가 말지 타이어 빵꾸가 났나 허허 이게 무슨 일? 아, 왜 오다가 갑자기 음, 흠.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은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이 올려고 하다가 자꾸 주저앉고 올려고 어, 하다가 자꾸 주저앉고 왜 그럴까? 왜 자꾸 올려고 하다가 주저앉지? 어디 한번 봅시다. 왜올려고 하다가 자꾸 주저앉는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절 사랑하나요? 라고 한다면 네,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 건 많은데 이너무 사랑이 어. 갈수록 왜 음소거가 되나 어, 음소거가 자꾸 되는데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컵기사 잖아요 근데 여기는 펜타클 소년이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여기가 컵이면 여기는 그래도 뭐 저기 뭐 컵왕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어,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카드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여기 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왜 이래 이 사람 저기 뭐뭐 혹시 뭐 우울증 걸려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고 어. 왜 우울증 걸려 있냐라고 한다면 은이 어, 사람이 음. 그둘중 음. 하나야 음. <웃음> 뭐가 또둘중 하나야 <웃음> 어, 노느라고 돈을 다 탕, 탕진해서 돈을 다 탕진해서 여러분한테 못 오는 수가 하나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다가 이 사람이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해가지고 주머니가 부실부실 어 부실 해가지고 못 오는 소 주머니가 부실부실 하니까... 도, 연애가, 저기, 막 연애도 돈이 있어야 하든 말든 하지 않겠어요? 가오를 잡으려면? 어, 이 사람 가오 많이 잡지? 음. 그러니까 자신감이 겨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은 할 수가 없지 않겠냐.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해도요, 이 원하는 게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 백만 원을 가지면 백만 원어치할수 있고 천만 원을 가지면 천만 원을 같이 할수 있잖아. 이 사람은 주머니가 만약에 십만 원 있으면 난 백만 원을 차고 백만 원어치를 하고 싶은데 십만 원밖에 못하니까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냐 없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어 얘는 자살골이다라고 봐. 음, 자살골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 라는 거죠.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말로는 뭐, 뭐, 자기는 뭐, 일편단심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 과연 그럴까라는 거지. 노, 뭐, 뭐 노는데 혼자 놀아? 어, 혼성으로놀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혼송으로 놀지. 그니까 러 도끼 자로 어 도끼 자로 썩는 줄 몰랐다. 뭐 때문에 어신선 노름 때문에 도끼 자로 썩는 줄 몰랐다. 눈딱 내니까 도끼 자로 다 쓸어갖고 어망 저기 도끼로 내려 찍어야 되는데 어, 손잡이가 없는 거야. 다 썩어 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음. 그래서, 나무를 베지 못한다. 나무는 무엇이냐. 내가 목적한 바를 갖다가 이루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온다. 라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음. <웃음> 왜 웃냐고요? 아, 역시, 봄은 봄인갑다. 봄은, 봄은 봄인갑다. 네, 상황은, 네. 내... 상황은 힘들고 어, 상황은 힘들고 여러분을 안아보고 싶기는 하고 어, 그런 거예요. 안아보고 싶기는 하고 그렇다면 딱히 어, 적당한 어, 변명은 생각나지 않고 그리고 이미 내가 여러분한테 한 어떤 전적도 있고 어,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전적도 있지만 자기도 당했어요. 어, 아까 그랬잖아. 독,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른다고. 음.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더욱 올려다가 눌러 앉고 올려다가 눌려 앉고 그런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자꾸, 그, 그래, 가자, 그랬다가도, 갈까? 가도 되나? 아 내가 지금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다다 여러분 생각나면, 갈까? 가도 되나? 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걸 갖다가 반복하고 있을 수 있어 혼자서 어, 다른 거 생각은 못해 아, 아 우리 자기를 안아보고 싶다 갈까? 가도 되나? 아 이걸 갖다가 무한 반복하고 있어 음. 무한 반복하고 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기회를 보고 있긴 한데 어, 기회를 보, 이, 이 사람이 약간 기회주의자 성향도 없지는 않아 음, 기회주의자 성향도 없지는 않아. 거짓말도 좀 잘해. 거짓말이 물론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우리가 일명 말하는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 응. 어. 근데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지. 하얗고 빨갛고 노랗고가 어딨냐라는 거야. 음. 이 사람이, 아이, 참. 여러분 어때? 계속 계속 기다려요. 어,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망설이다가 망설이다가 혼자 왔다 혼자 가고 혼자 어, 혼자서 그래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모래성을 지었다가 부수고 모래성을 지었다가 부수고 어,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왜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결국은 안 오나요라고 한다면은 뭐. 그닥 그렇게 높지 않은 확률로, 그닥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닥 그렇게 높지 않은 확률로, 미친 척하고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뭐 전화? 어, 이쪽 승질이 또 급해? 어, 왜 이렇게 승질이 급하지? 이 사람은 늘, 어붙을땐또 늘어붙는데, 또 승질이 급힐 땐또 우라지게 급한, 어, 그런 적이 있네? 어, 승질이 급해가지고, 어, 짜장면도 3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웃음> 짜증날 수도 있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렇, 그, 그만큼 승질이 급하다라는 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을 붙였어요. 음. 근데,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와도 마음이 반반이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 왜,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잖아. 어,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얘가 온다고 하더라도 딱 어, 오는 걸딱 모양새를 보여보니까 좀 그래도 자기가 여러분한테 상처를 줘서 오는 거면 그래도 어떠한 그낯빛의 미안함이나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 또 기회를 한번 더 줘보자라고 할 텐데 오는 뻔 새가 어, 오는 뻔 새가 얼굴에 전혀 미안한 것도 없고 어, 뭐, 뻔뻔하다라기 보다는, 뭐, 아무 생각이 없다? 해맑어? 어, 해맑어요. 어, 조금 이기적인 부분도 없지도 않고, 어, 보아, 아니, 너도 혼자인데 너도 내가 그립지 않았니? 어, 일로 와, 한번 안아줄게. 이런 거지, 이러니, 촥! <웃음> 아니, 남자들은 왜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 뭐, 너도 좋으면서 왜다 그런 말을 하지? 왜, 조, 왜, 왜 좋을 거라 생각해? 상대방이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음안 좋을 수도 있잖아. 왜다 좋을 거라 생각해? 음. 이 사람은 본인이 좋나 보지.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기적, 민기적 거리고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면 이 사람이 뭐 싸붙일 수도 있어요. 또 승질까지 있네. 음. 순지까지 있네 어 너도 좋아 너도 좋잖아 내가 오니까 뭐 이런식으로 어야왜왜 튕기냐 라는 거지 뇌가 없나 음. 왜 튕기는지 모르나 응. 음. 그런거예요 너도 너도 좋잖아 그냥 즐겁게 지내자 즐겁게 지내자 라는건데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돼라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했는데도 답을 안 주는 것 같아 답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낚을 때도 이렇게 풀어줬다. 물고기가 이게 그 밑밥을 물면 풀어줬다, 댕겼다, 풀어줬다, 댕겼다. 이거 하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풀어줬다, 댕겼다, 풀어줬다, 댕겼다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게 봄이어서 그런가? 어. 봄이어서 그런가? 어디 봅시다. 근데, 그래요. 확실히 제외냐? 라고 본다면은요. 그, 그것도 아니지 싶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풀어줬다. 줘다, 낚시질 하잖아. 안 먹힐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점점 이 사람하고 어떠한 그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갖다가 더 이상 얘하고는 그런 말을 토해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마음이 다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어때? 자기가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저 나는 너하고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을 뿐인데 네가 나를 거절하니 나도 더 이상 낚시질 할, 어, 고개 잡 어, 그거 낚시질 할 마음이 안 생긴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성의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음,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카드 자체에서 여, 여기서 끝났잖아. 어,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는 거지 뭐. 음. 카드는요, 어, 한꺼번에 다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서 보는 게, 조금 조금씩 한발한발 한발 보는 게 좋아요. 왜그러냐면 이게 제네랄이잖아. 너무 멀리 가면요, 개연성이 조금 떨어져. 그 주제에 관한 거. 왜냐하면 이게 재회라고 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옛날에 헤어지게 상, 헤어지기 전에 사랑했던 너와 나 뜨거운 상태로 돌아가는 게재회지 그냥 만나는 거는요, 재회는 재회지만 뭐예요? 알맹이가 빠진 재회다라는 거지. 여기는요 재, 이걸 갖다가 재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지 않겠는가 연락이 온다라고 그건 다 재해는 아니지 여러분이 수락을 해야 재해고 진정한 재해는 수락을 해서 옛날로 그 뜨거웠던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그게 완벽한 재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번 카드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이 카드의 리딩상 제네랄이라는 습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4월 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4월 2일날 방영이 될 거예요. 아마 4월 2일 혹은 3일. 어, 그때쯤에는 또 어떠한 변화가 일었는지도 봐야 되고, 이게, 이게 그때쯤 올라갈 때면 여러분들이 이, 이 카드 리딩에 중간쯤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있겠고 여기쯤에 와 있는 사람도 있겠고, 음, 그러니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 마음은요, 그러면요, 뜨거운가요? 라고 본다면은, <웃음> 솔직하게 말하면 요 그냥 보통이다라는 거예요 보통 왜 뜨거웠다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다면 여러분이 받아줬겠지 어, 여러분들은 뜨겁고 예전 같은 사랑을 원하는데 여, 여러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 음, 사랑하는 건 맞나요? 그러면 사랑해야 맞지. 음, 근데 사랑도 종, 저기, 뭐, 레벨이 있고, 깊이가 있고, 색깔이 있잖아. 음, 그런 거다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리딩.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뭐, 다음달이 4월달이니까 4월달에는 어떤 결말은 나지 않아요. 어, 이 상태로 갈수 있어요. 음, 언제 결말이 나나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달이나 가봐야 알겠지. 음.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서두를 필요 없다. 어,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응. 어, 선생님, 그거 카드 안 뽑아 보고 어떻게 아시나요? 라면 제 머릿속에는요. 제가 이게 그 타로만 보는 줄 아세요? 어, 명리학으로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음. 그러기 때문에 다 어, 좀더 기다려 봐라. 확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는 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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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줄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 선생님 아까 그 인트로에서요. 운명의 카드가 나와. 액면은 보지 말라고 랬셨잖아요 라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음. 아 그쵸. 카드는 다 뽑아야 하는 거지. 액명의 수레바퀴가 다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뭐. 음. 여기는 음. 일단은 어디 봅시다. 왜요. 말을 아껴야겠는데. <웃음> 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도와달라는 것일 수도 있겠네. 거봐. 어, 운명의 수를 받기가 이게 나왔잖아. 그게 뭐야. 반복된다. 무엇이 반복이냐. 어, 나좀 도와줘야 반복이다. 도와줘야 반복. 뭘 도와, 도끼는. 나도 지금 힘든데. 응. 얘, 얘 추억을 생각해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요 뭔가를 갖다가 한것 같아. 어, 근데 이 사람은 의욕은 만땅이지. 어우, 그 무한긍정의 어, 아이콘이다라고 봐요. 어, 그러기 때문에 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좀 앞뒤 다 재보고 그 뒷문을 갖다 몇개 만들어놔야 되지 않아요? 어, 1번 출구로 못 도망가면 2번 출구로 도망가고 2번 출구도 안 되면 3번 해가지고 영리한 토끼는 구를 세 개를 판다잖아. 근데 이 사람 이 사람은 출구를, 내가 도망갈 출구를 마련해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음, 그, 또,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은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다던가 아니면, 음, 그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하는 아니면 이 사람이 어, 조금 기분파잖아. 기분파다라고 보니까. 음, 어,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한다, 그러면, 그런 거지. 아, 내가 쏠게, 내가 쏠게. 어, 이사장, 가서, 전녁해 야, 저기만, 내가 좋은데 알아. 가서, 아, 진짜. 이게 접된지 기둥뿌리를 뽑는 건지,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또 경제란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관제도 있고, 뭐도 있고, 어,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한테 뭔가를 부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뭔데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사정이 어려운데 네가 좀 이것 좀 도와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런 거지 예정을 생각해서 어, 그런 예정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 남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애인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어 어디서 이런 말 이런 이런 그 멘트들이 다 생각이 났지? 어뭐 뱅크야? 요즘 뱅크 도망하는 밤에 저기 뭐야? 돈맺겨놨어 어쩜 이렇게 당당하지?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이 사람은 그래요. 지금 이 하는 일이 잘되면 어 이게 기반을 잡으면 어뭐 저기마 저기 지금 이 사람이 뭐 동업을 하고 있는가 본데, 음 동업을 하고 있는가 본데 이게 잘되면 어, 내가 한방에 갚을게. 어쩌면 이, 여러분 이 사람하고 그 저기마 금전 문제를 이미 엮여 있는데 또 달라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음, 뭐, 다야, 그래, 이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거 아닌가? 음, 내 생각은 그런데, 뭐, 기초, 뭐, 초기 자본금이, 초기 자본금이 너무 없어. 음, 이 사람 뭐, 아이고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피보, 피받을 수도 있겠다. 어, 이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받을 수도 있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분 포함이 됐다라는 거지. 여러분도 포함이 된게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또 도와주나 본데? 음, 그런 것 같은데요? 응, 음, 이게, 운명의 수레밖에 나잖아. 또 도와준다, 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뭐, 선생님, 제, 그, 사, 그 사람 도와줄 만큼, 제 형편에 그렇게 못돼요. 형편껏 하는 거지. 야, 내가, 어, 그, 그런 돈은 안 되고, 너 밥은 사줄게. 어, 가서 돼지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내가 그 정도는 사줄 수 있다. 뭐, 그 정도서부터. 아니면 뭐, 내가 핸드폰 값은 내줄게. 뭐, 내가 전기세는 내줄게. 뭐, 이런 거겠지. 뭐, 저기, 마, 뭐, 뭐. 그렇게, 그, 또, 그런,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액면은 믿지 말라고. <웃음> 어이가 없네. 이거, 이거 진짜, 이 와도 걱정이네요, 이거는. 남편이에요? 아니면 동거했던 사람? 음. 왜냐면 남친이면, 그렇잖아. 남친이면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면 되지만, 그래도 동거했다면은 삼겹살에 소주 한잔 갖고 되겠어요? 만약에 너 남편이라면, 야, 여러분도 스트레스지? 음. 뭐 언제까지 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할 거야 내 모습을 봐 썩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썩고 있네 뭐 여러분 속 썩고 있잖아요 이걸 어쩌면 좋지 왜요라고 한다면 참 이게 한번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요 쉽게 풀리지 않아 여러분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 있으면 그도 것다못 받았잖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음. 여러분은 금전 관리가 잘 돼요? 이 사람 금전 관리는 잼뱅인데? 음. 그래도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금전 관리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나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것같은 저기만, 여러분 이 사람한테 또한번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음, 또한번 상처받을 수 있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흠. 뭐긴 뭐야. 저기, 막, 간혹, 개 중에는 빌려가는 주제에 쌍욕하면서 빌려가는 놈도 있겠다라는 거지. 아니, 빌려가면서 뭐 이렇게 당당해? 어, 그런 거지. 야, 내가 잘 되면 준다 고했잖아 아이, 18, 어, 아이, 18, 어? 야, 뭐 내가 띄어 먹을까봐 그래? 아, 참. 야, 너, 너, 나 몰라? 어? 나 홍길동이야.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어. 와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러는 거지 꼬가는 입장에 아니 돈몇겨놨냐고뭐 꼬가면서 그렇게 일파를 찾고 그래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라는 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요 뻔뻔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한번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응? 만약에 결혼해서 애가 애가 있는 분들이라 하면 전 남편일 수도 있잖아. 이거 안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울하겠다. 우울 왜 우울하겠냐라고 한다면은 아 진짜, 그리움이고, 나발이고, 니, 어, 니 네, 네 앞길은 좀, 니가 좀 알아서, 정, 어, 저기, 막, 어떻게 좀 해결 좀 하세요. 어, 맨날 이러지 말고, 이 맨날 그 뒤치다 거리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부탁한, 그 어, 여러분한테 맡겨놓고 지는 지할지 다 했던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야. 근데요, 이 사람은, 음, 어, 그 여자 문제라, 보다는 뭐 여자 문제일 수도 있겠지. 여자 문제일 보다는 저기 막 금전적인 문제 같아요. 이 사람 비즈니스 하죠. 음 그렇겠다. 만약에 비즈니스가 아니고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입지가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고 뿌리를 갖다가 의욕은 있지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동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갖다 많이 썼을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뭐 어떡하게 이걸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어. 여러분 진짜 양난이겠는데 음. 만약에 연인이라면 이거는 나는 진짜 아니라고 봐. 어. 연인이라면 이건 아니다라고 봐. 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해주고 문기적 문기적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조금 헤아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가 헤아리고 자시고 할 그게 없어요. 어, 누구를 갖다 여러분을 갖다 고려해 가면서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어. 뭐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지. 처음에는 좀 그래도 어 저기 막 좋게 좋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일팔 찾으면 은 되겠나 안 되지. 어. 근데 여러분이 딱히 막 완전히 너 웃기고 앉아있네. 야너 그런 얘기하려면 꺼져. 아니면 자기는 어떻게 나한테 우리 헤어졌거든. 어떻게 나한테 맨날 해어 그냥 꺼져 가 이러면은 이 사람이 다시는 안올 텐데 여러분이 그래 꺼져가 이걸 갖다가 못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조를 수 있는데. 음, 그 어, 그거, 그거 있잖아, 어르고 덜르고, 어르고 덜르고, 어 저기 때로는 화도 내고, 어르고 덜르고 화 내고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어, 저기 도와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도울 여러 건 없겠다. 어. 그러니까 도와주긴 도와줘도 막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고 아까 말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리밋도. 어. 뭐 저기 막뭐 집에 돈나무가 있어서 눈뜨, 눈뜨면 돈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도 아닌데 이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가 언제까지 부으란 말이냐라는 거죠. 음. 좀 기다려봐요. 음. 아이고 뭐 이르지. 이 사람이 사람 붙여. 이 사람 도대체. 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결과가 좋지 않아. 음. 내가 잘될거 같으면 그래도 잘될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아요. 이 사람이, 뭐, 끈기가 있고, 뭐, 분석력도 있고, 머리가 좋아서, 그래도 잘 헤쳐나갈 거예요. 라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이 사람은 그게 없어. 나름 자기도 잘 분석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그게, 그게 아니지 싶어. 왜 그러냐라면은, 어, 침착, 침착하고 막 그런 게 별로 없어. 감정적이고. 이 사람은, 감정적이긴 보다는 조금 그 그거요 감정적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들뜨고 막 욱한다 그래야 되지 어, 욱하고 감정적은 무엇이냐 감정에다 욱하면 그거는 더더 더 최악이고 그냥 욱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너무 불안해 지금 상태가. 음, 이게 원데이 투데이 된게 아니에요 좀된 일이야 여러분 사귈 때서부터 그랬었던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어 음. 근데 이게 누적된 것 같아요 이런 그 미납이나 미지급 이런 거 제대로 안 되게 누적이 너무 돼가지고 너무 불안해 어, 불안불안하지 않겠나 뭐 진짜 심하면 거의 파산 직전이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계속 여러분한테 이거 본인이 아닌 줄 아, 아닌 줄또 아, 본인도 살짝은 느껴요. 근데 그그 그 살짝 느끼는 건데 지금 너무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배려는 일도 볼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자잘 알아서 해요. 음, 너무 궁지에 몰린 듯 싶다.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뭐 해보고 뭐뭐 뭐, 쌈짓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응. 음,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음 아, 앞으로 가, 앞으로 갈 길이 어 저기 막 뭔데 지금 지금 이제 인제...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해본 상태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걷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음. 뭐 어떻게 해서 두고 봅시다. 뭐 어떻게 될라는지 선생님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부부다. 저 애들 아빠예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일단 꽁쳐 놔요. 어, 꽁쳐 놓고 쬐끔만 이게 다야 하고서 어, 다, 나도 없어 하고서 쇼를 좀 해요. 어, 쇼를 해갖고 더 이상은 내주지 말도록. 어, 그럼 그게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 음, 왜냐면 뭐 종잣돈도 없이 시작한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은행에서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그걸 무슨 수로 하겠냐라는 거야. 어, 은행 이자도 많이 나가고 있을 텐데, 여기다 한두 푼 찔러버려가서 되겠냐라는 거지. 좀 여러분들이 상, 상황을 잘 보고, 찔러 박아도, 어, 찔러 박으면, 어, 사, 어 살아날, 회생할 확률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저기, 막, 밑 빠진 독에다 물붓는 건지, 그래서 가진 거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음. 뭐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지 암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하같다 어. 그리움이 다 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움이 다 가기 전에 돈꼬 달라고 그러네 암튼 자 3번 카드 리딩 음. 여기서 마치겠고요 어, 저기만 뭐, 내일 의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이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줄까요 라고 한다면 어디 봅시다 자 여기는 흠. 여기는 아 이게 뭐죠 음, 음. 여기 혹시 이혼했어요 기혼한 음, 사람이거나 어, 아니면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진 것에 대해서 어, 헤어진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거나 괜히 어, 그냥 그런거 있잖아요 그냥 그 어느정도 그 뭐지 서로 그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그럴 걸어 괜히 그냥 공개적으로 헤어졌나 싶기도 하고 그냥 헤어져 하고 딱 이걸 찍은 느낌이 들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그러고서 할걸 그랬나 어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음, 아쉽 저기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남아 있었고 여기는요 여러분한테 다가올 확률이 높기는 높아요. 확률이 높기는 높은데 음,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 음, 왜 그런데요?라고 하면 이 카드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음, 이 카드가 애매해서 그렇다. 여기서이 카드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하... 조금 더 카드를 쪼 뽑아보고 음. 이게 이게 아니었으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여기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한테 다가오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뭐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건 맞아요. 뭐뭐 뭐 그런 거지. 우리 저기 막그 뭐 파랑새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푸샤도 좀 뒤져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음뭐그 같은데. 이게 뭔가 어, 오다가 이제 올려고 하다가 뭐, 뭔가 이상한 어, 장애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음 장애물이 발생한 느낌 이게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음 갑자기 올려다가 올려는 마음이 거의 확정적으로 그래 가야겠다 아, 도,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려다가 이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게 뭔데요?라고 하면 나도 이거 몰라서 이 뽑고 있잖아요. <웃음> 왜 갑자기 이게 장애물인 건지 이게 뭘까요? 음. 음,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나서 이제 뭐 이거 이뭐뭐 뭐 자기도 나름대로 뭐, 뭐 이것저것 뭐 시도는 해봤겠지. 근데 다안된 느낌이 있지 않겠는가 다안 됐다라고 봐요 다안 됐다 보고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냐 안 원하냐라고 그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은 세상에 어느 누가 안정적으로 사랑하는 걸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못하냐라는 거야 왜 못하긴 왜 못해 다 자기 욕심에 취해서 그런 거지 자기 욕심에 취해서 그런 거고. <웃음> 여기는요 이게 돌아온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음. 음. 여기는 저기 뭐야 이 사람하고 뭐 헤어졌다 만난 사람 있어요 헤어졌다 만난 사람 음.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어, 방향을 바꾸, 이거 내가 그랬잖아. 이게 애매하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그, 그 이유를 찾아봐야지, 이제서부터. 음. 아, 이제 확실해졌네. 음. 막, 100%는 아니야. 어, 100%는 아니에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기다려봐요. 또 다른 카드로. 아, 미안해, 뜸 들여서. 여러분 꼭이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음, 꼭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 안 되겠어? 어, <웃음> 여러분은 이 사람, 이, 여러분, 여러분인지, 어, 여러분인지, 아니면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이 사람이요.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해. 어, 기회적인 사람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어, 이게, 사랑을 하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극히 자기 위주로 한다라는 거지. 음. 그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서운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한테 나 이익이 되는 곳이라면 그치 여러분한테 달려오다가도 턴한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더 좋은 옵션을 갖다가 제한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더 좋은 옵션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턴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 저를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예. 어, 이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데요? 라고 한다면 자기가 중요해.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즐거움이 중요하고, 내가 편안한 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음.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라고 한다면은, 난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음. 제, 나는 그래. 뭐, 남녀가 헤어지고, 헤어졌는데 누구를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 그 만나는, 누구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는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음, 그건 나쁘다. 근데, 이,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뭘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냐고 하면요. 은 자기가 행복하다면, 어, 자기가 행복하다면, 그 사람이, 어, 그, 그, 그 저기, 뭐, 상대방이, 기온이든 미온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이 기온인데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음. 둘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기서 지금, 지금 이게 두 개,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뭐, 저기 막, 정의카드거든요? 이 정의카드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문서도 되는 거라는 거지. 어떤 문서였냐라고 하면 혼인 문서도 된다라는 거예요. 음, 혼인 문서도 되고, 이 사람이 어 저기 뭐야, 그 상대방이 혼인을 했던 안 했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이미 혼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걸 갖다가 숨길 수도 있고, 근데 그 혼인한 걸 어떻게 숨기나요라고 한다면은 말안 하면 모르는 거지. 음. 그런 거 말하는 모르는 거지.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혼인을 해도 싱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어. 뭐, 서로 소닥보듯이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혼인했는데도 서로 떨어져가지고, 어, 저기, 막, 그, 서로 지진부진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 아야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음이 사람은요. 이 이걸 갖다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파이브 소드가 나왔잖아요. 이, 이걸 갖다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간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게 올려고서 칼을 뽑은건지 아닌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옆에 이걸로 나온걸로 봐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올렸다가 글쎄 어 이 이게 안 나왔으면 여러분한테 올려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것 같다가 후회하고, 근데 뒤에 이게 나와 버렸네. 그다 그리고 이게 또 나와 버렸어요. 멈춰 섰다라는 거지. 왜 멈춰 섰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음, 무엇 때문에? 음, 순전히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이 아프고 뭐하고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에요 물론 말로는 그러겠지 얼마나 아프세요 그 악어의 눈물 같은 거다 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근데 악한 사람의 정의를 갖다가 어떻게 내릴 건데 나는 그걸 물어 악한 사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악의 악이라는 거는 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에 걸려. 귀거들라라는 거야. 여러분, 그 한국 그법좀 보세요. 이거. 저기 막손 솜방망이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 누가 보았냐에 따라서 중재도 솜방망이 처분이고, 솜방망이로 해야 될까? 설태를 휘두르기도 하잖아요. 그이 악의 기준에 분명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쁜 거지만, 음, 간혹 가다 되게 나쁜 건데도 솜방망이처럼 생각한다라는 그,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난 솔직히 이 사람을 갖다가 정말 기다린다. 라고 한다면은 그, 그 선생님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행복이에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이 사람이 여러,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 올 수도 있어요 어, 올 수도 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긴 오는데 머무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음, 머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둘다 갔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다다익선 나쁠 게 뭐가 있어? 어 요즘 시대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둘을 거느리나요? 뭐저기뭐둘거느리 사람이 저기만 공식적으로는 없어도 비공식적으로는 있지 않겠습니까? 음 여기는요. 음안 돼. 음. 안 돼요. 그것도 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잠깐이고, 잠깐이고 이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또한번 상처를 줄수 있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진짜 음, 이 사람이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여보, 여복이 있나 음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가 뽑았으면 어, 나, 남자복이 있는 거고 왜 그런데요? 그러면 자기가 그늘꿈꿔왔던 이상형을 만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 오, 올려다가 돌아서는 것 같아요. 올려다가 돌아서는 다시 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아예 없.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여러분들을 그그 그, 여러분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인연을 갖다가 내려놓고 가는 가는 그림이 나왔거든 음. 인연을 놓고 간다 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떡하겠냐 라는 거예요 가, 가서 어떻게 되냐 행복해요 미안해 어, 행복해요 어, 그저 가서 진짜 새로 시작하고 알콩달콩 해요 음. 그럼, 뭐, 어떡하겠어, 그거를. 선생님, 진짜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없나요? 라고 한다면, 얘네가 깨지면 오겠지, 뭐.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을 싫어한 거, 싫어하진 않아요. 여러분에 대한 미련은 있어요. 어, 무슨 미련? 그래도 얘가, 어, 그래도 얘가 착했는데, 뭐, 이런 거? 어, 그래도 얘가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이 완전 싫어서 버렸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 더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옵션이 나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안 되면 올 가능성을 있기도 해요. 어 아예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천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 내가 결정을 못 내리겠어. 음. 카드 자체가 참 결정 내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음. 그럼,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난 아까도 그랬잖아, 노라고. 음, 왜냐, 그런다면은요, 아, 선하고 악한 거를 떠나서, 상대방이 어떠한 심정일까, 그걸 갖다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 중간에, 어, 다른 꽃을 갖다 보고, 아, 이뻐라, 할수 있어. 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른 꽃을 보고 나를 두고 다른 꽃을 보고 아 이뻐라고 가면 그래도 나한테 미안함이나 내가 다시 들어왔을 적에 아 얘가 그 동안 어나 내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많이 시들었구나 어 너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난 그래도 한 번은 더 기회 더 주라고 그래 어 기회를 갖다가 그한 번에 똑 자르는 건 아니지 싶어 왜냐하면 사람은 노바디 노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천사님은 뭐라 그래야 되나 기다리는 기다리 기다릴까요 무한정 무한정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까요 좋은 날이 올까요 좋은, 좋은 날이 올까요 peaceful resolution 나왔네요 어, 평화롭게 해결하라 뭘뭘뭘아 <웃음> 내가 이래서 천사한테 물어보기를 싫어 뭘 이게 천사님 말 맞는 거야 진짜 so f u n 인데 opportunity 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안되고서 대고, 안 안되고 온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하고 안되고서 온다고 한다면은 평화롭게 해, 해결하라 기회일, 예, 기회일 수 있겠다 라고 하네요 음. 근데 음, 내가 그랬잖아 아예 안 되진 않는다 라고 음. 근데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씁쓸한 결과네 <웃음> 여러 만약에 죄를 바라는 사람이면 은 그나마 한 줄기 빛이 생겼어 천사님 덕에 그렇지만 어,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을 갖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음, 아무튼 그래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음, 리딩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